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는 고기를 꺼먹고 여은이는 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일단 냉모밀 소스에 우동 면을 말아서 먹고 있어요 맛있지? 네. 근데 좀 전에 비바닷소세지 최초 공개에서 막 채팅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내가 열심히 또 구워졌습니다 한번 볼까요? 고기 네. 가면 미세먼지 가요 아 미세먼지요? 이렇요 어. 오! 아주 청정구역인데요 여보? 네제 방에 있는 것도 어, 예쁘네요 방에 음, 있이 양념에 살짝 풋고추 같은 게막 있어서 그죠응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매운맛 없어요? 매운맛 <웃음> 없어요?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<웃음> 이게 양념이 묻어져 있으니까 양념이 살짝살짝파요 음, 어? 와, 매운 부분이 있네 좀 이렇게 고추맛이 화하게 올라오네요 이렇게. 하나 씻었고 그러면? 한 덩어리? 그럴까? 음, 고추를 음, 씻겨내고 먹기, 음, 여운이를 줄까 그러면? 응, 야 될까? 어 이거 먹어봐요 맛있나난 깻잎에 싸서 하나 줄게요 <웃음> 잘 먹네요 아빠 그거 먹어봐 아빠 이거요? 엄마 드리려고 아 이거? 아빠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엄청 맛있지? 맞다 그쵸? 야옹이. 응 엄마 어? 여은아 흘려 흘려 엄마도 먹여보고 싶어? 아빠가 줄게 이렇게 야, 고기 다 아, 그래. 엄마 고기 다 드시고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자 여기 있는 걸로 알았죠? 네있어 응. 여은아 면도 같이 먹어 아 근데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응어 음, 엄마 근데 여기 있는 이건 여은이가 먹을 햄, 모구촌에서 나온 햄이죠. 선물 세트 햄. 햄. 엄마. 근데... 엄마가 받은 거 여은이, 줬는데. 여은이 쌈싸 먹까 햄이랑. 97%가 돼지고기라서 그냥 사실 돼지고기라고 부니다 음, 여보가 먹어야 끝날 것 같아. 이거 먹어봐요. 그거, 이거 이거? 이거? 아니! 응. 아 이거 우동? 응, 응 맛있어 너 응. 언니도 먹어 요거는 오늘 치즈돈가스에 냉몸이 시켜먹고 남은 육수로 응. <웃음> 따로, 음, 따로 빼놨던, 따로 빼놨던 욕조로. 엉엉 엉엉 가볼래. 우리 입맛에 와사비 타면 서 맛있겠구나. 아, 이건 와사비 안탄 거구나요. 음, 여언니는 못 먹었는데. 샀어요언니 음. 고기는. 여언니, 어땠다고? 아. 어땠다고 여언니? <웃음> <웃음> 내가 그 화면 보면서 하니까 이게. <웃음> 여보, 원근감이 없네 음, 음 맛있다 음. 근데 깻잎에 깻잎을 음. 또샀어요 <웃음> 근데 이거 맛있다 <웃음> 맛있어요 건강을 음. 음. 자기 다다 다 먹을 거 같은데? 그쵸? 이제는 후식 타임 아꽃 망고가 아내가 계속 먹고 싶다고 해서 자 마트 가서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개 들어있었나요? 응. 12개 들어있는데 3만 얼마 그래서 하나에 한 3천원 꼴로 구매를 했는데 어맛있고좋네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, 뭐, 여운이가 엄청 잘먹어 폭풍흡입. 한개다 먹어요. 어. 김 아직도 붙어있어. 김.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, 대아 어떤 거, 망고? <웃음> 응. 꽃을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. 이 꽃은 정기적으로 꽃을 배송해주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거든요. 어, 지금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꽃을 배송받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좀 풍성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큰 걸로 샀거든요 제일 큰거 근데 그냥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? 음, 기분 전환이 음. 돼요. 어. 조그만 것만 있어도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중간이나 그냥 미디움 사이즈로 다음에는 신청을 하려고요 저희는 이거 두시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 크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던 곳이 좀더 비싸서 <웃음> 좀더 저렴한 여기서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만족입니다 아 이건 배송비가 없었죠 무료배송이었는데 거기는 배송비가 따로 붙어가지고 무료배송으로 했습니다 음. 야이 또 먹어요? 망고 여은이의 망고 먹방 그래서 달죠? 음. 엄청 맛있죠? 여은이가 잘 골랐네~! 잘 골랐네~! 오늘의 식사시간 여기까지! 안녕~! 식사 맛있게 하세요~! 어! 귀에 들어갔어요! 토끼 귀. 어! 뭐야! 토끼 기 망고가 들어갔어!